맨만 에어십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으로 갈 건데 이거 규칙 한번 얘기해주면 이게 미션이 있긴 있어요 일이 똑같이 시민들이 근데 그 미션을 하면은 그 미션의 역할이 뭐가 되냐면 숨바꼭질 술래가 이제 숨은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줄어 그 다음에 일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40초 주어지거든요 그것까지 살아남으면 시민들 승리 그 안에 다 죽이면 술래 승리 술래 한 명이고 술래는 괴물이 돼요 시야가 좁고 너 죽이지, 너 죽이지 마세 근데 술래 손맛 죽임이거. <웃음> 너무 <웃음> 어? 하고 싶어요. 아, 어? 아 이렇게 보여주고 시작해요? 에 네, 아, 도망가. 아 예, 도망가. 무조건 도망다녀야 돼. 아 무조건 도망다녀야 돼. <웃음> 어그 다음에 벤트에한번 숨을 수 있어. 있어. 한3초 정도. <웃음> 괜찮은, 있찮은 괜찮은, 괜찮은, 괜은 왼쪽 위에 레이더가 반응해. 아, 괜찮은, 괜찮은, 은데 아, 은 괜찮은, 괜찮은, 괜찮 야. 가지 마요. 어딨어 발근에 비쿨 지나갔어 어디 있어? 방금 내 밑으로 지나갔어 야 음.. 전기실 조심해 어디 전기실 아무데 걸려라 <웃음> <웃음> 어디있어 괴물 아, ASMR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 2분다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네. 괴물의 귀에 생존자들의 심박이 어디서 울리는지 들려요? 아, listen to your heartbeat 아, <믿나> 아, 헬로 l l o guys. Hello, guys. I don't know w h a 아니야, 아니야, d o n 안돼안 돼, 거기 안 돼, <웃음> 안돼 야, 화장실에 숨으면 <웃음> 안 돼, 나 n o w 위치, a t 다 o do. I d 다 n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야. n t k n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된가 있는데 음. 오, 들려 <웃음> 난이야 어, 오빠, 네 심장 잠깐만. 소리가 들려 <웃음> 들려 나 <웃음> <모두> 있었구나 <웃음> 아 이제 누 <웃음> 기다리고 있었어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들린다> 아는데 <웃음> 아, <나 웃음> 모두와 함께야 <웃음> 안녕하세요. 어, 괜찮지. 그러면은 개무서, 개무서웠다. 임포스터 시야를 조금 더 줄여보고 요거 시야만 좀 줄여서 그냥 해야겠다. 다른 거 오케이, 만지면 오케이, 또 오케이. 깨질 것 같다. 다리가 음. 진짜 아, 벗어야겠다 이거. 아, 무서워. 4초, 3초, 2초, 1초. 숨는 거보다 차라리 제주고 약간 시야 피해서 숨는 게 진짜 움직이다가 음. 숨는 게 나음. 어우. 음. 아 나. 꽝 차. 나네. 저 저색은 피해. 애기 꺼려. 애기 꺼려. 와. 진짜 개 무서워. 소리 아이, 봐. 아니, 이거 소리 진짜 무서워. 진짜로. 에이, 에이, 에이, 어, 아, 아, 아 이거. 만만만만. 누 누구세요? 아우 씨. 아 빨라. 너무 빨라. 아니, 다들 무서워. 대전마자 너무 무서워. 지금 얼어 붙었어. 나 가만히 있어. 지금 무서워 가지고. 나 지금 숨도 못 쉬겠어. 진짜 너무 무서워. <웃음> 아니야. 오히려 왜 왜? 숨어서 왜?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나. 수 있어. 어, 잘 숨었다. 안 보인다. 나에이스 좋아, 좋아. 그 모르겠죠?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내가 미션 계속 깨고 있어. 미션 무시해. 풀리게, 풀리게. 미션 살아. 무시했죠? 오, 오, 오, 어, 그렇지. 미션. 깨워주더라. 안 돼. 미션, 미션 해주는 사람이. <놀돼>! 역시 공포 영화에서도 보면 저렇게 미션 해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긴 하더라. 어 괜찮아? 나, 나 살겠는데? 나 무난하게 나, 살겠는데? 나, 나, 나, 나 지금 살았어 <웃음> 으악 살려줘 나 터벅쳤어 벤트로 아야 어디가 어디가 안돼 안돼 으네 레전드 장면인데 저거? 처음이름이야? 저거 합시다. 포로스하고 시야를 더 좁혀 보는 건 어때요? 아, 어 아, 좋아 좋아. 아예, 아예, 아예 완전 극단적으로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진짜 가까이 붙어야만 음, 알수 있게. 오케이 오케 약간 그 소리 듣고 잡는 괴물 음, 그런 오케이. 컨셉으로 오케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된것 같은데? 안돼. 안돼 미친? 야저기 이거 이거 뭐가 떨어졌어? 어디지? 얘들아. 어, 여기 뭐? 어, 전 아니에요. 전. 얘들아 조금만 참아. 내가 미션 할게. 나도 하는 중. 어. 나세요 아. 미션 한 컷. 내 미션 할게. 어디야? 아니 근데 어, 말투는 음, 왜 바꾸는 음. 거야 이 사람들? 한테 한테. 미션 좋아. 아니 난, 미션, 미션 아 괴물님.. <웃음> 어, 괴물님 빨리 잡아야 돼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갈거야? 어디로 갈거냐고 저, 저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갇혔어 괴물 괴물 갇혔다고? 잠깐만 잠깐 괴물 갇혔.. 나니야 괴물이 갇혔대잖아! 아니냐? 나야 어? 뭐야 뭐야? 아래왔 잠깐만! 우아아아버지 아버지 도망가! 아버지! 아버지! 가 아, 한 명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나이지 그렇죠. <웃음> 너무 불쌍해. <오! 웃음>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아니, 근데 전좀기게문 열면 걸 한참 걸 아니 아요 괴물 되는 씬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진짜 음. 진짜 비주얼이 그렇게 만듦. <웃음> 진짜 너무 무상 다들 딱 돼. 아아아아아 영원히 함께 하는 거야. <웃음> <잠깐만. 웃음> 저 봐. 저 웃음소리 어 바뀌는 거 봐. 어, 디가 와! 캐빈 님. 어, 어, 어. 어, 왜? <웃음> 아, 야, 야, 죽지 마 얘들아.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이 <목마>, s 어, <웃음> 이걸 이걸 thirsty mengظ � l i g 이 t i n g cloak Raoenean del 아 e i g h i n g 15 0어01어1 01 01 01가1 01 01 01아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 아, 이거, 어. 어,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니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레전전드레 아. 오, 저왜 여기 놓여 있방사기 많이 있네. 거세아 여기 다있고기다 있고. 여기 다 있어. 어, 왜 했고, 어, 했고, 아! 이다 입고! 다 입고 야 여기 비페임 벌써! <놀람> <놀람> <놀람> 꽃! 왜다 여기 몰려있어! 아니, 마카세 하면 어떡함! 어? 어 오, 1분 1분 왜 여기 숨어있지? 이 세쌍 뭐지? 저는 세쌍인데요? 저는 세쌍이디아줘야잘 자람! 딱쌍 밟혔다! 음! 고수만나고수만못 죽이는 거 아닌가? 어? <웃음> 어? 어?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파이 파이 할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못...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마지막에 임포스터는 과연? 오다 오다 기타 기타. 괴물의 심기를 건드린다. 나도 안 보였는데. <웃음> 나도 안 보였어 잡겠지? <웃음> 어스러진다. 아, 이렇게 기다리는 거구나. 어쓰러진다 기다리다가 오, 이제 괴물이 오. 되면은 오. 왜 목소리가 오. 바뀌었는지 오. 알게 될 거예요. 오지 왼쪽 위에 성엔진씨 목소리야 <웃음> 그런 거. 짐볼 <웃음> 나를 <웃음> 왜 알려줘? <웃음> 도망차. 다들 도망차, 걸리면 도망. 죽어. 저 어. 아무것도 몰라요. 오마카세당. 오마카 오마카세당. 오마카세당. 오마어마어마지막 어디서 죽었냐고 <웃음> 당당당당당망 <웃음> <웃음> <왜안 가는데? 웃음> 뭐였냐? 같았어. <웃음> <웃음> 와! 아이한 <이거> 명. <웃음> 아, 명. 한 명. 잠깐만. 아, 아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네. <웃음> 계란 계란이 있어요. 계란 한 마리. <웃음> 계란, 이 <웃음> 왔어요. 노란 <노릇자가>, 달노기 노릇자. <웃음> <근데 웃음> <저희> 어디지? 계란이 <웃음> 왔어요. 계란이 <웃음> <웃음> <웃음> 왔어요. 계란이 <웃음> 왔어요. <웃음> <목소리> 마시, <목소리> 맛있는 오믈렛 아, 오믈렛 오믈아 참아 말 못하고 다들 이런 표짐 다들 다들 말 못하고 어디서 비명은 자고 들리는데 아니 나니라 아, 난... 캐빈이왜 거기에서 같이 붙어있다가 죽었어 뭐... 그래, 아니 여기가 안전할 줄 알고. 이거 <웃음> <웃음> 실제로 거기 잘안 오는 데라서. 아 그렇죠. 이게 아, 훑어보다가 거기에 구성이 있는 거야. 근데 <웃음> 난이부터 아... 딱 죽이길래 어갈수 있나고 가는데 혀가 다 터라. 어. <웃음> 어, <웃음> 혀가 다. 혀가 다. 어딜 이런. 아 내가 사실은 어몽어스 원본도 원본인데 요거 한번 시켜주고 싶어서 와보자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러스트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게임도 해서 진짜 재밌었는데, 다음엔 또 언제든지 게임하면서 공섭 하나요? 아, 러스트 공섭? <웃음> 케빈님 하시겠습니까?